나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살펴야 또 남도 살필 수가 있고 모든 걸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더 살펴볼 때 내가 금전에 그 나이가 이제 64살이라고 말이에 64살인데 내가 언제 중이 되느냐할것 같으면 14살 먹어서 절에 왔어. 14살 먹어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절에 왔기 때문에 금년이 내가 절에 언제, 만 50년 최대는 해라. 금년에 어떻게 하다가 범망경 책이 나와놓으니까, 신문에, 예? 50주년 기념으로 나왔다. 전그 소리 듣고 보니 50주년이 된기라 나는 어? 50주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 했는데, 50주년 기념이라고 책이 나왔더라. 그런 말이지. 그런데, 지금 50년 전, 음, 50년도 더전이지 마을에서 살던 걸칠것 같으면 60년 전, 그러니까. 내가 다섯 살 먹어가지고, 우리 동네, 동양하러 온, 중아자씨가중아자씨라 그랬지. 중화자씨가 깽매기를 하나 둘러미고 설랑, 그것도 조그한 북도 하나 또, 또 둘러미었어. 조그한 북도 둘러미고, 깽매기도 둘러미고, 목닭도또 허리에다 또 차고 그랬어. 때로는 목닭도 딱딱딱딱 치고, 때로는 깽매지를 갱갱갱갱갱 치고 북도 둥딱둥딱 치고 아주 재미있는 신입니다. 그래와가지고 집집마다 댕기면서 천수를 치는데 전구 없지는 못해 시작해가지고 어떤지 했던지 하간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원앙생 원앙생 거기까지 하는거라. 원앙생 원앙생 아그런데아그 소리가 듣기가 좋았던지 나는 그냥 막 그그 그 중아자씨만 오면 신나는 판이라 하루 종일 어쨌든 이간에 그 중아자씨의 꽁미를 따라댕기면서 짜장짱짱할지에는다또 춤을 추고 말이지 그러고서는 그냥 아그 어? 스님 어 원앙생 원앙생 하는 막 원앙생 원앙생 막 길을 쓰고 따라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스님 따라댕긴다 점심도 안 먹고 그만 이우동내를 어디로 따라댕기다니까는 여장사가 엿사라고막 한 가시기를 절그럭 절그럭 하면 또 신님이 여설 또 사주대. 여설 사가지고 한옥금 주면 또 실컷 먹고, 그럼 배도 안 고파. 또 복개 뜯다 엿도 넣고, 막, 아, 엿 사줘서 좋기도 좋고, 또연불 소리가 듣기 좋고, 그신따라댕기면서막깽배이 뭐 들치기는 춤추고, 또 같이 연불 따라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는 몇 번을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마 다해버렸어 천수 그때 다해버렸어 네. 실제 나는 절에 와가지고 말이지, 뭐, 나무대비 관세형, 원화 속도 길지 뭐, 뭐, 그, 그거 내가 애워본 적이 없어. 마스에서 그거 다 애웠으니까. 다섯 살때 그것도 다 애웠으니까. 음. 그래서, 국민학교 1, 2학년 된길저에도 학교에 나가가지고 뭐, 장기자랑 하락하면 나가가지고 천수 치는 거라. 아, <웃음> 나무대비 관세형 하면서 춤을 추면, 마 아들이 웃어 죽는다고 말이지 에? 그래가지고 뭐별명이 중새끼라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에. 내가 지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틀림없이 내가 전생에 나도 중이다 틀림없이 전생에 중이었다 이것이 생각나는데 제법이 종년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이 충, 충남 공주인데 공주읍인데 예, 산성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곡사가 팔심이라 <웃음> 그래요. 마곡사의그저 위에 무슨 암자야. 그 암자에 댕기면서 늘 이제 불공을 했는데 음, 생남 불공을 더 갔는데 거기에 그 암자에 말이지 태허 노시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말년에 계셨어. 그 태헌 오신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처사의 말이지, 신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태헌 오신 마을 상자야 그래서 그 노신님한테 이제 늘 뭐, 어, 뭐, 적삼이 하나라도 이제 해다 드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말이지 뭐, 삼배 등지개도 이제 하나씩 해다 드리기도 하고, 뭐. 쌀을 해서 짊어지고 그 태어났으면 불공을 하러 가는데 그 논에다가 똥걸음을 넣지 않고 풀만 비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한마지기를쫙 지어 가지고 두네에 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쌀을 이렇게 훑어 가지고 그걸 절구방아로 다찧어 가지고 무명배를 짜 가지고 이렇게 자루를 만들어서 대도 한마를 거기다 짊어지고 거기서 짊어지고 80일을 아침 식사 아침에 음, 새벽밥 먹고 살랑그놈 짊어지고 80일을 땅에다 놓지 아니하고 짊어지고 댕겼다는 게 불공하라. 그저 아들 하나 나기를 정지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이제 빌었는데 한 번은 마곡사 한 10일 낭놓놓고 거랑을 건너뛰다가 훌쩍 건너뛰는데 힘이 들었던지 방구를 풍하고 깼다느니라. 아플상 이 방구가 말이여 방구 기운이 이거 말이여 쌀로 올라가실 거 아니오? 방구 낀 쌀로 위에 부처님한테 올리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말. 그래 다시 다시 돌아왔대 집으로. 아직 까지 고지식한 반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쌀은 우리 집에서 먹고 쌀로 새로 째 가지고 새 자루를 해서 짊어지고 더대요 가니까. 태어노 스님이, 그래도 이제 참 먼데서, 그래, 불공을 하러 왔다고, 생란불공을 하러 왔다고, 다지 나와서 축원을해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바로 임신을 해서, 이제, 이 아들 하나 았다 근데 저기, 저, 지금 내원사에, 선경노 스님이라고 하는 비군이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또, 그 전에 계셨어. 그 마곡사, 그, 그 암자에 계셨어. 근데 선경노님이 어릴 때부터 알거든 아는데 나를 두고 하는 소리가 무슨 강사 스님이라 그래 날 들어 마곡사 무슨 강사 스님 후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마곡사 무슨 강사 스님 후신이래 날 들어 그래서 싱, 싱겁은 소리 어지간히 하고 앉았던가부터 할머니 씨가 시시한 소리 어지간히 하네 그럼, 내가 젊을 때는 뭐 그런 소리 고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미신 같은 소리 한다거나 그랬는데. 나위엔 그런 소리가 자꾸, 자꾸 내가 스스로가 믿어지니까, 노장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한 10년 전에 저 평택에서 만나가지고, 만나보니까 이 노장님이 막 병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지를 못하고, 이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앉아 계시고, 그러자면 들어 먹으시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좀. 예. 그전에나 날, 저 저, 저, 저, 마우사 어떤 신님 후신이라 계십니까? 관건에. 어떤 시험 후신이라요? 그건, 뭐, 뭐, 몰라. 정신이 없어. 어. 하여간 어쨌든 내가 전생에 마곡사 어떤 강사 시 후신이라 그래. 막, 그것은 차치하고, <웃음> 열살 때쯤 돼가지고, 어, 국민학교 2, 3학년 됐을 때인데, 우리 막내 외삼촌 한 분이 일본에 명치대학을 다녔어요. 우리 명치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일정 시대 내 어릴 때 명치대학을 다녔다고 할까같면 아주 대단히 아주 그만, 예? 알아주고,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서 탁 하니 오면 그냥 뭐, 군수는, 군수 한 자리는 그거는 뛰어난 당색이라고, 어, 했고, 일본 말만 조금만, 뭐, 웬만치 해도 그만, 뭐, 면장, 뭐, 군수 이런 건 뭐, 척척 주고 그럴 텐데, 예. 국민할 때 우리 선생님이, 아따 우리 외삼촌을 보더니 막 꽉꽉 죽더라고막 아이고 선배님 뭐 일본 가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고 막 에? 코가 딱이다도록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아따 어릴 때는 우리 선생님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막 오금을 못쓰는 거 보니 우리 외삼촌 되게 높은 양반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우리 막내 삼촌을 제일 좋아했는데 한번은타다보니까 우리 막내 삼촌이 말이지 백공천창, 누디기를 덩, 입고, 사, 이제, 저, 저, 뭐야, 야, 뭐야, 송낙을 덮어 쓰고 말이지, 기도만, 한 육한장을 짚고 금강산에서 온다 하면서 턱, 하니 왔더라고. 야, 이거 천지 개벽이라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고, 어? 아, 작년 만 하다가 그 말이요, 사각 모자쓰고 아주 비까비까 좋은 옷 입었는데 말이야 어? 그년이 어찌 이렇게 누디기를 입고 이렇게 오셨는고, 이상스럽다. 근데 그, 외삼촌 말씀이 작년에 볼 때의 외삼촌하고, 금년에 볼 때의 외삼촌하고 다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존이라. 그러더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그 일체 유심주라는 소리를 열살때 내가 듣고 참 아주 내 땅에 그 발심을 했어. 모든 게 마음으로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제 또그 뒤에. 예, 이러저러한 뭐다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외가 집 식구하고 우리 집 식구들하고 막다 그만 예? 절에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 절에 가고 둘 절에 가고 셋 절에 가고 넷 절에 가고 막 모이 중때 중이 되는 바람에 뭐, 아? 뭐 남도 할수 없이 뭐 그냥 뭐 어? 조나 굳이나 뭐할수 없이 국민학교 예? 졸업하기도 전에 내가 사 학년 때다 가버리시니까. 아?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국민학교는 졸업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둘이 집에 있다가 국민학교 2년 동안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명령에 의지해서 이제 절에 와서 통도사에 와서 음, 통도사에 이제 고경로시님이라고 하는 이제 시봉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늘 법문을 듣고 이래도 우리 신님도 말하자면 평생 24살 먹어서 강사가 돼 가지고 6 0여세까지 평생을 강산으로 설화했고 율산으로 살화했고 이제 이랬지만은 어디 나갔을 때는 더낙가우리 모자 쓰고 입고 이 말이야 더 세배로 두루마을입고 아주 좋은 개화장 짓고 이래 구두 신고 이래 나댕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를 않고 극나감에 경복 노신님은 키도 크지만은 럭 누비 장삼 두루메기를 입고 수자들이 뒤에 줄줄 따르고 아주 이렇게 더 그냥 훨씬 멋이 있고 우리 스님보다 막 경복 스님은 훨씬 더 조합이더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님 없으면막 경락암 쫙쫙 올라가가지고 예, 절로 꽉꽝 하고 음. 노신령 그냥 아, 와 나도 참선 합격 참선해라. 일체 유심전이라 그거 할까요? 오늘 어, 그거 해라. 꼬마 때 내가 그랬다그 그래, 그러고 이제 해방을 하고 나서 열일곱 살, 열 여덟 살 돼가지고 우리 신님 돌아가시고 나서 강원회를 가라 그러는데 에이, 강원회는 막 가기 싫고 일체 유심전이니까 직심이심을참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송광사를 갔죠. 송광사를 가서 어, 이제 참선을 하는데 시심마... 아, 화두도 따로 탄거 없고 시심마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생각해 시심마... 그럴때 시심마라 소리를 이시자 마음심자 어찌하자 그런 게줄 알았어. 시심하... 네. 시심하... 네.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 마음이 무엇인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로 할것 같으면, 번호, 거로안난이어야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예? 어떻게 생긴 것인가. 뭐그 어찌하자가 뭐, 어떻다, 무엇이다, 뭐, 다 여러 가지를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고.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효봉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라카드더만 <웃음> 그거 아니고 아, 그, 뭐, 그, 시신만 화두고, 애려부니까 때로, 체아프고, 간식을 화두하라 그러더구만. 그래서, 막 뭐, 그러죠. 불신이 진복계, 호응계에꽉 찼는데, 뭐, 뚱뚱거리라고 해가지고, 소똥소똥 소똥, 음, 사람 똥 뭐, 뭐, 뭐, 어디, 음, 불신 아닐 게 어디 있느냐, 부처 아닐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네. 아, 불신이 충만하고 깬데, 뭐, 뭐, 마른 똥막대기인들, 부처 아닌 게 어디 있고, 마른 똥인들, 뭐, 지진, 젖진 똥인들, 부처 아닐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대, 이만. 이놈의 자식, 하락하면 했지. 망상하는 게이 어, 주장자 어디 갔노? 주장자 좀 맞아야 되겠다. 아, 주장자 맞아봐야 내말 아플 게 아,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 절로 꼽박하고 나왔다. 나와가지고, 앉아서라, 그냥, 강시골이다 야시 불고 간식 올이다. 간식 오졸리기는참 육실하게 왜 그렇게 졸리는지. <웃음> 졸리는지 하도 졸렸으니까 네. 그 많은 바둑판이아 이런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거 올라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라고 원래 졸, 졸으라고 하더만 암만 졸어도 머리가 이밑까지 내려가도 떨어지지는 또 안해. 예, 쫓겨난 게 앉아가지고, 슬랑 죽자 하고, 좋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수지안 먹었다, 석달 그냥 지내가봤다 싶어가지고, 막, 간식을 애우기 시작했다.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로, 간식으 간식으로, 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간식 그 때, 어쨌든, 이에 가행정진이라고 해가지고, 12시간 앉아서 정진할 얘기라. 12시간 앉아매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거 시간업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 또, 그래도 뭐, 뭐, 뭐 하는 것 뭐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당체 모르겠어. 아, 이거 내가 이거 번지수 잘못했겠다. 막 강당에 갈 거로 잘못했다. 싶기도 하고, 어?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달마신이눈빡 불시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네? 또, 한 생각 몰아붙여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철을 지렸어요 한철 동안을 갔다가, 어쨌든, 지마 주력 참을 하고 설랑한철더 지내고 나서, 다 어른들이 만나면, 뭐, 학식이 좀 있는 수님네들은나이 어릴 때 그래도 강당에 가가라인마야 어? 남주에 후회하지 말고, 강원에 가가지 좀, 에? 뭘 배워야 된다. 이렇 하고. 무식한 노신들이 있거든. 무식한 노신. 야, 야 직신이 시부릴 때 배우기엔 뭘 배워라. 체압을 하니. 이모나 해라. 이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에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원회를 갔지. 강원회를 가가지고 서장을 또 배우는데, 이제, 치문까지는 뭐 학교에서 초발심작용, 치문 이런 것은 뭐 학교에서 뭐, 한문 시간에 그럭저럭 뭐, 띠끔띠끔 예? 띠끔 배웠기 때문에. 서장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서장을 또 배우러 들어갔는데 <웃음> 이불어지이원이와 깨닫지 아니하려고 하면 고만이지만 오직수 직도고인 친증 저하야사 방이 대휴율 지질까 아라이다. 깨달으려고할것 같으면 고인의 친이 진득한 곳에 이르러야만 방향으로 대휴율 지질까 생각합니다. 사심은 수미상 일념 태굴이나 자각 공부 종리순이라니 가히 지원대의 역량 소야로 소이다. 아, 이런 말들이 내 마음에 상당히 와서 닿더라고요훨 좋다고 생각해요. 한 장을 배우고 그다음에 두 정체 인자 대신님도 가는자 승소고번이만 자유년으로 참여제례종장이라다 말이지. 에? 과거 혼안의 소역에서, 그래, 이제, 민흥승일 조공부로, 이, 자기 대제라 하면 큰 허물이 된다, 고랬고 음. 무상, 세간이 종종 허안이라 무상한 세간이 자세하지다 허하는데, 1 천심욕구차 일단대사 인연이라니, 오직 일단대사 인연을 갖다가 공부하고자 한다니, 심협병승이로다 내 뜻에 딱 맞는다. 불경관이가 보지 못했는가. 선제의 동자가 53선지식을 친근할때 말이지, 예? 총초 문수보살로부터 발심을 해가지고, 예? 말 후에 미륵 미룩 일탄지경에 미륵보살의 손가락 한번탁 튕기는 라세이에 돈망절레제 선지식의 소득법문하고 53선지식한테 얻었던 법문을 당연히 그만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부의 미륵교하야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말이 음? 제옥봉군 문수한데 문수보사를 다시 친근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운수가 요승 신우수하야 문수가 다 멀리 손을 피고 피해가지고 일대길십상할지 손을 피어가지고 안선제정한선제의 아, 말을 더만지면서선제선제라 선남자야 양미신근이란들 네가 신심의 부러지를 응? 떠났던들 어찌 이와 같은. 응? 예, <웃음> 도리를 갖다가 우리을쓸 것이냐. 할 말씀에 그냥, 참기 아마 예. 화연히 그만, 대오를 해서, 응, 예? 무진장, 응, 예? 다라니문과 말이지, 불막염지 장음장, 해탈을 얻었다. 아, 이 얘기를 강사님이 한번 쭉, 새겨주는데, 완전히 그만 내가 선제동자가 된 느낌이고,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어간, 느낌이라. 하, 도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그게 이제 다하면 다섯 장 되죠. 다섯 장을 가지고 가지고 밤에 와서, 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한다. 또 읽어봐도 좋고, 또 읽어봐도 좋고, 또 읽어봐도 좋고, 또 읽어봐도 좋고, 또 읽어봐도 좋고 막, 하, 도 좋아가지고, 오징이 내려와가지고, 변사 가야 되겠는데도 막, 참았어, 막. 참고, 막. 읽어 제끼고 저녁에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밥먹는 시간이 아까봐. 그래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궁둥이를막 남기는 장단을 퉁퉁퉁탁 두드리면서 막 읽어 제꼈다그 저녁에도 저녁 먹고 나서도 몇시까지 읽었는지 10시까지 읽었는지 11시까지 읽었는지 읽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책상머리에 실어져서 잤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 아이고, 내가 또글 읽어야지 싶어가지고 또글 읽는데. 내가 새벽잠이 볼래만 해가지고 눈을 감고 글을 읽었단 말이야. 글을 읽었는데, 아, 개, 경제, 장사, 하 스포듬 시작해가지고 쭉 읽다보니, 어, 안욕보리에 성만무일이라, 어, 안욕보리에 성만무일이라, 다섯 장 끝이다, 임마. 그까지 또르르다 나가더라, 이 임마. 아유, 이상하다. 아니, 내가 이거, 책을 옳게 보지 않고 다외웠던 말과 오해된 거군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 가지고 책을 딱덮 보놓고 쭉한 읽으니까 첫 장부터 끝까지 그냥 쫙외워지더라고 음. 내 제주가 아저글열줄 아니면 스무 줄은 간간히 외울 수 있는 제주는 내가 가졌지만 그게 다섯 장이면 백줄 넘는데 백줄 넘는 넘어 그 애호른 내가 재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루 저녁새에 그냥 백줄 딱 이렇게 애웠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는 글 배우는 게 엄청 쉬워. 쉬울 뿐만이 아니라 뭐 별로 배울 것도 없어 또뭐 내가 새기니까 또다 새겨지더라고. 천이 만 가지 시이니천 가지 이십만 가지 이심이 다만 한 가지 이심일 뿐인 것이니. 하두상의 파하면 천이 만일 일시 파하리라 화두상의 이심 하나만 파할 것 같으면 천 가지 이심만 가지 이심이일세의파리라 이건 뭐 가르쳐주고 지질 것도 없어 새기고 지질 것도 없어 그대로 그냥 에? 다 새겨지더라고 먼저 경학을 알려고 할것 같으면 한문 문법이 좀 통달이 돼야 된다 한문 문법을 통달 물리가 통달되려고 할것 같으면 무조건 하고 말이지 에? 서장 300독을 읽을 것 같으면 말이야 문장 안 나는 놈 없다고 옛날부터는 있고 서장에서 물리 못 나면 물리 못 난다는 말도 있으니까 서장을 한 장을 말이지 무조건 하고 100번씩만 읽어가지고 살려면 한 50장만 넘어가 봐라. 그럼 물리 확 터질기다. 다른 글보다는 우리 불경 강원의 글 중에서는 서장이 제일 물리가 잘 나는 글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친무는 여, 스님네들이 각각 문체를 갖다가 주서 모아가지고 주무디기로 만드는 글이 돼가지고, 문체가, 에? 문체가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고르지를 못하고. 도서, 도서와 저려는 말이지, 보조스님, 규봉스님이, 응? 다른 글들을 모다 인용해서 만드는 글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조치를 않고. 선연한 예, 고방스님이 설법하신 것을 지정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쓴 것이 그리 아니고 당송문명청 가운데 당나라 때의 문장은 말이지 좀, 에, 좀 어렵고 송나라 때 문장이 가장 그 한문이 순화됐을 때라 명청으로 와가지고는 말이지 에? 백화문식으로 자꾸 말하자면 어문일치라고 해서 말과 글이라는 것은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한문이 또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면 말이지 한문책 써놓은 거 당최 읽을 수가 없어요. 어? 말도 잘 그렇게 되지도 않고 글자도 또 지금 멋대로 그냥 찍어붙여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읽기가 아주 곤란해요. 송나라 때 명나라 때 글들이 가장 아주 그냥 꽃이 확 폈을 때의 한문이라. 그래서 그 송나라 때, 정상대선서는 수십 명 그, 일단 문장인 그 처사들이 말이지, 예.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다 답서잖아요? 다 답이잖아? 답정시랑, 답, 뭐, 무슨, 뭐, 무슨, 진소경, 답부추밀, 답, 뭐지 전부 다그 문장들한테 글을 써보내기 때문에, 글그 글, 글자 한 자를 냈다가 다 조심해가지고 다 초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아주 일단 문장이라든그 네. 서장만 읽을 것 같으면 서장 1 0 0동만 읽으면 이력 맞힌 시임에는 100독, 이력 안 맞힌 시임에는 300독. 서장 3 0 0동만 읽을 것 같으면 물리가 확 터진다.